경금 녀석 금보기를 돌같이하라 그러면 돌보기를 금같이하라? 시작합니다 저의 상대는 카밀입니다 맞습니다 카밀은 적패 챔프입니다 근데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 주워다가 칼로 쳐보세요 칼다 부러지지 이랬때 카밀이 들어왔고 저도 운좋게 바로 이렙이 되면서 W를 찍어 방어력을 올려주고 막기만 했는데 들교가 나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때 신짜오가 갱을 시도했고 집간줄만 알았던 카밀이 부시에 숨어있었습니다 그렇게 전멸까지 빼며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미드와 바이게 사이에서 정글끼리의 교전이 일어났지만 미드는 압박을 당하고 있었고 저는 갈수 있는 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리마저 애매했습니다. 그렇게 카밀이 킬과 쌍버프를 얻어왔습니다. 밀어야 하는 라인이었기에 밀고 바로 빠졌지만 카밀과 스카너가 동시에 오면서 전멸을 빼게 되었습니다. 뭐야 이 새끼는. 그때 신짜오의 날카로운 바톤갱킹 징크스의 뻘플과 던질까 말까 정말 우리 바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까 라인을 바고 가서 라인을 많이 받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포는 땅바닥에 버려줬습니다 이.. 이 새끼 뭐라는 거야? 이렇게 카밀이 들어올 때마다 엉덩이에 주사기를 꽂아줬습니다 주사 주사 주사 맞출 시간? 엉덩 주사 그리고 텔로 복귀했는데 카밀이 집에가서 라인을 밀어줬습니다 그때 카밀이 자신을 탄지로라고 생각했는지 칼로 돌을 베는 엄청난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솔키를 따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또 엄청난 비게이브가 모였고 잘하면 2렙차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을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격하던가 도망치던가. 카밀이 부셔먹은 일륜도만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레포는 왜또안 먹는데? 그때 신짜오가 적정근에 너무 깊이 들어갔고 이제라도 출발했지만 늦게 됩니다. <목소리> 그때 신짜오가 전령을 스트라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말파이트 산책 시간. 오, 유미야, 유미야, 유미야, 유미야, 유미야, 유미야. 아군이 타겠습니다. 아, 아군이 타겠습니다. 아, 아군이 타했습니다 융이. 아 진짜 아깝다 나. 제가 산책만 안했어도 야스오와 함께 정말 멋진 장면을 뽑아낼 수 있었을텐데 정말 아쉬웠습니다 신짜오가 탑의 전령을 풀었고 앞에서 얼쩡거리는 탄지로와 저, 저건 뭐야 어, 벌레를 잡아줬습니다 사이사가 나한테 달려봤자 소용 없는 걸 탄지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파이트의 진가가 발휘되는데. 무슨데 무슨데 무슨데 무슨데 무슨데 무슨데 무슨데 데데 어, 간다잉 간다잉 간다잉 간다잉들이 바다라잉들이 바다라잉 카이사의 오타질과 카미의 고정질이 버티기 힘들어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900원을 주게 되었지만 완벽한 다롱각입니다. 하지만 상대 팀의 방해로 먹는 것에는 실패합니다. 그것도 모잘라야스호까지 괴롭히는 상대 팀. 이건 못 참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돌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야스오 야 무슨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발언을 먹고 제 귀환이 끊기자 또 다시 이때다 싶어 달려드는 상대 팀들. 응나도안 음, 아파. 응 분나 안 아파. 음, 안 아파. 다행히 살아남는데 성공합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새끼 뭐 그때 징크스가 폭주해서 전부 잡아버렸습니다. 집이고모고 영혼까지 털려버린 상대팀들 라인을 미는 동안 부활해서 막으러 오는 네, 상대팀들 돌멩, 돌멩, 돌멩 남자. 야 그거까지 가면 반칙이지 야 이건 진짜 솔직히 내 캐리가 맞지? 딜량 1등! 내 캐리!